하이 피스톨. 직업이 뭡니까? 네, 근데 청부사진업자와 독립운동, 청부사진업자와 반민특위가 어울려요? 아, 근데 우리 역사에 보면 없는 게 없어요. 그것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감독이 청부사진업자를 괜히 갖다 놓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민특위가 만들어지니까 칠일파듯이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청부사진업자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누굴 잡았냐면은 중국 국민당에서 속보기관에서 일하던 사람, 30대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반민특위위원들 명단을 주면서 야, 자, 이놈들 죽여라. 이 사람이 실은 공산당이다. 이 반민특위 아니라 그러니까 죽여라. 그래서 이제 명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중국에 있을 때부터 알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왜 다골수민족주의자들을왜 빨갱이라고 하는 거야?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뭇머뭇 했을 거 아니에요? 친일파도또그 사람을 의심을 했어요. 영화에서 비슷하죠? 백범이 의심하니까 염석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선생님께서 나를 의심하십니까? 슛슛슛 했잖아요. 이백민태도 시원을 했어요. 혈설 쏘갔습니다. 근데 남자인처럼 진짜로 손가락을 잘라간 게 아니고 주사기도 피로 뽑았대요. 그래서 혈설 쏘갔어. 이 예, 드림이니까. 네, 침입파들이 넘어갔습니다. 여기서이 사람이 내가 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판을 크게 벌려갖고, 저 죽일 놈들, 공산당 다 죽이려고 획을글하고 있으니까, 죽일 놈 있으면 명단 더 달라고 했더니, 친입파들이 신나서 명단을 줘도 주고, 무기도 주고 했더니, 그걸 갖다 고발한 거예요. 그게 반민특위 암살 사건입니다. 거기 백민태가 나갔었는데, 이 사건에, 사건을 꾸민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덕술 같은 친일경찰이고요. 오늘을게 박흥식같이 반민특게 일고도 잡표가면 화신자벌 이죠 사건의 전체적인 지, 음모의 진행을 누가 맞았느냐 아까 그 이종형이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백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구속됐어요. 그러고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마 구속시켜놓고 죽여버렸을 거예요. 이거, 이것도 명장면이죠. 해방됐는데 그 김원봉이 청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옆방에서 술 따르고 있죠. 죽은 동지들 이름을 부르면서 백범 선생도 가서 어, 김원봉이 미안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미안하지. 백범 그릇만 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그 죽으라고 사죄을 밀어넣습니까. 저는 이 장면이 참 그, 깊이 깊이 있게 영화를 잘 만들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청년들이 아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아 집에 가자 집에 가져오고 있어요. 백범도 돌아왔고 어, 그 김원봉도 돌아왔습니다. 김원봉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영화에 나오잖아요. 나 미양사람 김원봉이야. 그 대사가 왜 들어갔을까요? 왜 임시정부에 가서 나의열단 김원봉이라고 안하고 미양사람 김원봉이라고 했을까요? 감동맘이죠. 그뿐쓸 때. 저는 뭐감독 만나서 얘기 들어보지 않았지만 100% 확실합니다. 미양송전탑 싸움 하고 있는 할머니들에 대한 헌사였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들 나 미양 싸움 김원봉이요. 그 미양 얘기 나왔을 때다 웃었다고 그래요. 김원봉이 미양이 나왔을 때어땠겠습니까 이거는요. 김원봉이 고향에 왔다는 건 홍길동이나 로빈 후시에 사라서 뜯아온 거예요. 뭐날리가 났어. 그그 캔질. 충당 환영을 받고 난 다음에 김원봉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 노독술 같은 친일 경찰이 김원봉을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고문하고요. 무릎 굴려놓고 얼굴에 침 뱉고 두들겨 패고. 김원봉은 일제시대에도 단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그곳을 해방된 조국에 와서 당하고 난 다음에 풀려나서 의열단 동지 유석현의 집에 가서 사흘날 사흘밤을 피를 토하면서 울었답니다. 그리고는 월북을 했어요. 월북을 했더니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월북자 가족, 빨갱이 가족이잖아요. 한국전쟁 터진 다음에 김원봉의 동생 4명 그리고 사촌 5명이 학살당했어요. 미양학들 학살 와중에서 그녀 가족이 그냥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김원봉이 호가 약산이에요. 스무 살때 이름을 바꿨는데 친구들하고 바꿨습니다그 친구 중에 김약수라고 있어요. 저분은 김원봉하고 이제 뜻이 맞아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독립운동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가 달랐습니다. 김원봉은 주특기가 쏘고 던지고 찌르고 하는 거죠. 근데 저분은 야 그것도 화려하지 그게 화려하고 의열투쟁 화려하지만 불꽃놀이 같은 거다. 그걸로 어떻게 밥을 짓냐 그 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장기적으로 하려면 대중을 조직해야 한다. 조직하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분은 조선공산당 조직부장이에요. 해방 후에 우파도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민당 조직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좌우 막론하고 조직에 관한 고묵이죠 저분은 우파가 돼서 대한민국 정보수집에 참여해서 재원 의원이 됐고 재원 국회 부의장이에요근런데 뭐 어떤 사건을열루거든요냐 친일파들이 반민특위를 깨려고 국회 푸닥치 사건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 사건에 숙회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민족주의자 같은 뜻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전쟁이 터졌어요. 그랬더 이민군이 내려가서 석방을 시켜줬다가, 이민군이 후퇴할 때 선생님이 여기 계시면 이승만한테 죽습니다. 그리고 북으로 모셔갔어요. 이분은 고향이 어디냐면 부산 옆에 기장. 미역과 멸치만이 나는 거기입니다. 또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여성이라고 혹시 이 밑에 그림 아십니까? 그 누가 그렸는지 아세요? 이 쾌대 지금 덕수궁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시니까 꼭가 보세요. 그이 쾌대가 이 여성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 그린 그림도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두 작품 가서 보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이 여성은 경북 칠곡에 아주 만석군 집안의 자식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 폭탄 던지고 뭐 그런 일 같이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징역 살고 나온 다음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내가 진짜로 잘할수 있는 일은, 학문 연구하고 예술 활동이다. 그래서 조선복식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의상을 연구한 거예요. 전통 의상 연구가 당시에 왜 중요했냐? 일본이 한국의 독자 문화를 깔아뭉길 때잖아요. 야, 한국의 독자적인 게 어딨냐?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무슨 얘기, 우리 이렇게 찬란한 문화가 있어.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복식을 다 복원을 해고요이화 여전 다니는 학생들에게 입혀서 자, 얼마나 멋있는지 봐봐. 그 암살의 무대였던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대중들 앞에 선보인 게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쇼예요. 그런데 저분은 여원영 선생을 그 따라다녔는데 여운영 선생이 암살당하니까 이분도 안 되겠다 하고 부부가 가버렸습니다. 그 그러니까 경상도 사나이 셋이 부부로 갔죠. 이 형들 한번 볼까요? 스무 살 남짓할 때 이름을 바꿨는데요. 약산할 때, 김약산할 때 약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같은 약자예요. 김약수도 마찬가지고. 이 여성 무슨 여자예요? 같은 여자예요. 스무 살짜리들 이름 진거 보세요.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야. 어때요? 이 스무 살짜리들. 기백이 장난이 아니죠. 우리 저, 요번에 암살 말고 또 천만을 동원한 영화가 있죠. 베트남. 베트남 최고의 명대사가 뭡니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형들은 뭐가 없어요? 나라가 없죠. 나라가 없지만 가오는 만땅이에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어떨까요? 지금 20대들.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 살자던 그런 급이, 기백이 있나요? 자, 왜, 왜 그럴까요? 나라는 그런데 왜 기백이 없을까요? 이 나라가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헬조선이돼버렸잖아요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 살자던 형들. 그리고 진짜로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 살았어요. 한 명은 조선 최고의 실천파 독립운동가고, 또한 명은 조선 최고의 조직운동가고, 또한 명은 조선 최고의 비판적 지식인이에요. 스무살 때 우리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 살자. 진짜로 그렇게 사, 살았던 형들이 다 남쪽 집신인데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왜 친일파가 됐는지 생각해서. 그러더니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산도 없고 물도 없고 별도 없는 삭막한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일파 지배가 70년 이어진 결과가 헬조선이에요.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 20대들. 나는 있는데 기백이 없는 청년 그 젊은이들이 다시 이 형들처럼 기백을 찾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헌법을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이 87년 헌법이 많이 보수화된 헌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면 젊은이들 입에서 휠조선 같은 험한 말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작업이 반헌법 이자 열정 편찬 위원회의 작업이에요. 제가 최근에